자프 밀슨 짜오 않겠네. 마법사인가? <웃음> 난투보다 분쇄가 좋아요 이건 좀 무겁네 강화도 아, 카드만 찾으면 됨 <웃음> 이것도 어, 매치 멧치 운, 운 좋아 이거는 컨트롤 전사에서 뭐 오히려 불리했어이 매치는 내 치는 돌진 전사가 더 좋아. 이둘 중에 뭐 잡냐 근데 공격 계속 올라가나? 이젠 더 봤지만 지금 잡아. <웃음> 보물 경비로 나와서 도발 때문에 못 잡고. 그 다음에 세일에나오면서 나가주면 주문, 나가주면 공격력 오르면은 안되니까 맨날 전사하시네 굉장히 굉장히 여러가지 직업 다양하게 했는데 방금 오셨나요 혹시? 방금 오셨나요? <웃음> <웃음> 필리야? 방어도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. 방패 올리기로 못쓰죠, 방패 올리기로는. <웃음> 다음 턴한장 받고, 방패 올리기로 한장 받으면 두 장? <웃음> 어어데 <웃음> 방금 북극별인 필리. 그래서 영룡으로 패고 있는데 상대가 그러면은 <웃음> 얘를 박밀로 잡고 <웃음> 이걸로 무기 차서 망치 차서 번째 때리자 배우자 생각하면은 스마이트인데 스마이트냐, 무기냐. 무기로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? 이거 내고도 1이냐. 한 번도 나 교환 안 했냐? 왜나 교환 한줄 알았지? 교환 한줄 없었어? 아니씨, 오데미네 그러면. 젠장. 이것이 아닌디. 진천구 <돈> 흥 <웃음> 영롱이 너무 아파요 <웃음> 스마트 블라스터도 배우자 하나로 12대 근데 갈바니랑 전투대장 밑에 있고 흠. 또또이내 <목> <목> <디밀> 뭡니까 <목> <목> <목> <웃음> 아, 너무 아파요. 발견 주문, 발견 주문, 영릉 6대 다음턴부터 6대. <웃음> 저것도 마차네. 뭐야, <웃음> <웃음> 마차 뭘로 빼지? 아니, 불꽃별 막히는데? 판금 막히던가? 어떡하지? 판금을 버리고, 불꽃별음을 터뜨린다. 판금을 버리고, 불꽃별음을 터뜨려서, 맞나? 모드레쉬 영능. 같은, 같이 할 코스는 안 되는데. 방금도 아까운데 응. 거꾸로 나왔네 <웃음> 왜덱 덱이 왔다 갔다 하냐 <웃음> 병룡에도 안 죽을 것 같은데? 떠줄게 <웃음> 세장더 뽑아야 되는데, 버클로대, nope. <preservüyor> <깻음> <destinations> <réponse> 방금, 격돌, 방금. 들어오 <웃음> 단계 주세요 없나요 방금 두개안 어, 죽으니까 이겼어 <웃음> <웃음> 다음 짱 로카라 그 다음 짱 갈반가르 두장더 뽑으면 이겼어. <웃음> <웃음> 다음 턴에 갈방가를 배우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요